그 오랜 이제 영혼을 이어낸 그런 느낌이라 진짜 다른 날보다 기쁨이 진짜 막 10배? 되는 것 같아요. 생리 기쁨이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게이밍의 주장 겸 서포터를 맡고 있는 조커 조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핀전에서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으로 승리하게 됐는데 음 그딱 3세트 마지막에 경기가 이제 이겼다고 확정이 됐을 때그 짜릿함은 진짜 SKT전 처음 이겼을 때보다 더 짜릿했던 것 같아요. 음... 항상 좀 이제 그리핀을 진짜 많이 이기기 힘든 상대라고 생각하다가 오늘도 솔직히 경기하러 오면서 진짜 후회 없이 해, 잘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왔지 뭐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건 아닌데 이기고 나니까 한 단계 벽을 넘어선 것 같아서 앞으로 의 경기에 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뭐 피드백적인 부분은 로밍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실수한 거에 대해서 도 생각하고 인정을 하지만 좀 저는 좀 항상 이제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그픽 구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이제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블루팀에서 라인전을 치고 타워를 빨리 밀리니까 이 3세트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블루 쪽에서 할게 많이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할게 없었던 것 같고 게임을 시켜줬던것 같습니다 이제 승리는 사실 좀 확신 승리를 할수 있겠다 생각한 거는 이제 바텀 1차 타워를 깼을 때인데 그때 이제 위에서 좌, 좌절한 사고가 났었는데 그래도 그거 당해도 괜찮겠다 하다가 이제 그 미드 억제기를 밀었을 때 아 이거 돼지용 있으니까 운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유리하겠다. 그때 거의 확신을 느꼈고 이제 딱 엑서스기 할 때는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. 아 네. 들었는데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. 이게 저도 몰랐는데 그 2세트를 너무 쉽게 지고 많이 분해했던 상태에서 3세트 들어가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었거든요. 근데 게임이 잘 풀렸고 저희가 이제 캐리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딱 끝났을 때도 잘했다는 생각에 목과 졸라가지고 이제 서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핀한테 한 번도 못 이기다 보니까 뭐랄까 그 이제 해방된 느낌? 그 위에 있는 팀에서 이제는 만나면 다시 다시 만나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격해졌던 것 같아요 이미 정말 좋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사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게 그 빗구도를 잡아가지고 연습하지 못한 음, 구도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유미 자체를 막 엄청 완전 그뭐 영티어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챔피언이라 생각해요 근데 뭐 메타가 잘 맞다기 보다는 팀 실력이 좀 오락가락 할것 같아요 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얜한테도 지기고 얜한테도 지고 뭐 이걸 얘는 이길 줄 알았는데 뭐 지네? 이런 생각도 들것 같고 또 어느, 어느 날 경기를 보면 어, 잘하는 이런 생각도 들것 같고 저희가 다 그런 것 같아요. 다섯 명다 완전 고정적인 경기력보다는 들쑥날쑥하지만 잘할 땐 정말 잘하고 좀 못하거나 할땐다좀 많이 못하는 그런 팀이라 그런 것 같아요.